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오늘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안전 상식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드릴로 배터리 구멍을 뚫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서 1년에 10분 정도 드릴로 배터리 구멍을 뚫는 것 같아요 진짜요 이분은 캠핑카에 싱크대를 설치하다 배터리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예쁘게 잘 뚫었죠? 배터리 셀에 구멍이 뚫리면 폭발도 안하고 불도안 나지만 흰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분출됩니다 이분도 흰 연기를 얼굴에 뒤집어 썼다고 하는데요 배터리에서 나온 가스를 마셨다고 독성이 있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게 좋고요 저도 몇번 가스를 마셨고 액체가 손에 묻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태양광 충전기로 유명한 이피 트레이서에서 발행한 인산철 배터리 MSDS입니다 배터리에 들어있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데이터 시트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시트 중에 가장 자세한 모습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안에는 리튬 인산철 40% 흑연 탄소죠 탄소가 30% 전해질이 10% 전해질은 생각보다 적네요 알루미늄 5% 구리 5%가 있습니다 대단한 물질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리튬인산철과 구리는 단가가 꽤 나가는 물질입니다 앞으로는 엄청난 양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거고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뜰 거라고 합니다 인산철 배터리에 구멍을 뚫었을 때 나오는 가스는 리튬인산철과 전해질입니다 이것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응급처치 방법을 살펴볼까요? 전해질 증기를 흡입하면 흰 연기죠 마취작용을 하며 호흡기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마취작용? 몰랐습니다 응급처치로는 피해자가 코를 풀게 하고 양치질을 하게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흰 연기를 조금 마신 것은 큰 문제가 될것같진 않습니다 전해질증기는 피부를 자극합니다 피부가 녹지는 않고요 즉시 비누와 물로 닦아내세요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컨택, 눈에 들어갔을 때죠. 전해질 증기는 눈의 통증과 자극을 유발합니다. 눈을 비비지 말고 15분 이상 깨끗한 물로 씻어내세요. 전해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꼭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섭취, 이걸 왜 먹지? 어쨌든 전해질을 먹었을 때는 피해자를 토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하게 하죠? 손가락을 넣어서 우웩 해야 하나요? 당연히 의사를 만나봐야 합니다. 인산철 배터리에 들어있는 물질들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물질부터 데이터 시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리튬 인산철. 음? 이게 가장 안전한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알려진 독성이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소금보다 안전한 것 같습니다. 인체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시스템과 반응을 안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물질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리튬인산철 보다 위험하다고 하네요 알루미늄 자체에는 독성이 없지만 상처에 들어가면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연기를 장기간 흡입하면 폐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기든 마시면 폐안 좋을 것 같은데요 배터리 표면이 알루미늄인데 음, 갈아 먹어야 되나요? 세 번째 물질 탄소 인체에 알려진 독성은 없고요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탄수 입자를 장기간 흡입하면 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장기간? 제 생각엔 담배보단 덜 해로울 것 같네요 이제 독성이 있는 무시무시한 물질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물질 구리입니다 구리가루를 먹으면 메스꺼움과 염증을 동반한 위장장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구리 말고 다른 금속가루 먹어도 위장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TdL는 인간에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의 최저량입니다 토끼 몸무게 1kg당 375mg을 주사하면 코아목에 염증이 생겼고요 쥐 몸무게 1kg당 152g을 먹이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작용일지는 안나옵니다 여러분의 체중이 60kg라면 22.5g의 구리를 먹으면 부작용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어떻게 먹죠? 부작용이 생기는 것보다 먹는 게더 힘들겠는데요. 다섯 번째, 인산철 배터리에서 독성이 가장 센 물질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유기전액,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액체죠. LD50은 절반의 확률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섭취량입니다. 죽을 수도 있답니다. 어우, 무시무시하네요. 그렇다면 얼만큼을 먹어야 사람이 죽을까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몸무게 1kg당 2g을 먹으면 절반의 확률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무게가 60kg이라면 약 120g 음, 종이컵 하나 분량을 먹어야 죽을 수도 있습니다. 토끼에게 전해질 실험을 했는데 피부 자극은 없었고요. 눈에 넣었을 때 자극이 심했다고 합니다. 토끼한테 별짓 다 하는군요. 나배터리 실험할 땐 토끼에게 황산을 뿌릴까요? 설마 그런 짓을 하지는 않겠죠? 이번 시간에는 리튬인 산철 배터리 안에 있는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터리에 구멍을 뚫거나 토부를 자른 분들의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